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무슨 컨텐츠를 가져왔느냐 바로 저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영상에서 옷을 보셨겠지만 제가 68kg 까지 나갔었어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때 몸무게가 그렇게 쪘었고 지금은 46에서 5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4년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지금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 한국을 왔는데 마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만의 꿀팁을 공유하러 가보실까요? Go go.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 부모님의 권유로 PT를 받았었고 운동을 싫어했던 저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레몬 디톡스, 덴마크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등 많이 해보았지만 결국 처참히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건요연상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엄마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것이 끊기였습니다. 이것만 안 먹어도 살 빠지겠다 라는 말이 저에게 시작의 끈이 되었습니다. 줄일건 줄이고 끊을건 끊었어요. 콜라빵을 달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간식을 끊기만 했는데도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걸 대체해서 먹었어요.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카페에 가서도 아메리카노 아니면 차를 시켜 마시고 간식이 먹고 싶다 할 때면 토마토 아니면 오이를 먹고 제가 청양고추를 좋아해서 끼니 때마다 청양고추 한두 개씩을 먹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의 팁은 밥공기 인데요 이 밥공기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지인에게 받은 선물인데요 이 밥공기를 쓰면 좋은 점은 밥을 많이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고 밥이 평소 먹던 양에 비해서 많이 줄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다들 현미밥을 드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잡곡밥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밥공기 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이 밥공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12시간 공복을 갖는다는 건데요 12시간 공복을 갖는다는 의미는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을 공복을 갖는 거예요 전날 8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면 다음날 8시까지 물도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가지 꿀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말씀 못 드린 게 식단하고 운동하고 이제 12시간 공복 갖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일단 식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까지가 이제 일단 제가 말해 드리고 싶은 식단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12시간 공복 갖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 게 12시간 공복 다이어트가 아니라 12시간 공복을 갖는다는 의미가 제가 그 의미였어요 한끼 먹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옛날에 저도 1일 1식을 하긴 했었는데 었 요즘도 가끔 1일 1식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1일 2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점심하고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점심을 1시쯤 먹고 저녁을 저녁 시간 맞춰서 먹거든요 6시, 7시 사이에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아니면 요즘 1일씩 한다고 하면 4시 반쯤 먹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양을 예전보다는 현저히 많이, 주, 현저히 많이 줄인 상태고요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저도 이제 많이 해보았는데 네, 피아스 뭐, 요가, 뭐 헬스, 뭐, 복싱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네, 집에서 유산소 운동도 되고 자세 교정도 되는게 음악 틀어 놓고 춤추고 이제 벽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요가 있어요 자세교정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씻고 나서 하는 마사지 법이 있어요 이제 붓기 빼고 몸살 이제 마사지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작은 꿀팁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뵈요. 안녕!